다왔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더블 투싼 1.6 터보 가솔린 포타블 D에 주유를 가득하고 도심을 빠져나가서 올림픽 대로를 달리면서 연비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여주고 있는 연비는 13.8km를 보여주고 있으며 차량의 총 주행 거리는 4,989km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올림픽 대로를 올라가면서 차량의 연비가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연비가 현재 15.5km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현재 총 주행 거리는 4992km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서 연비가 15.6까지 올라갔습니다. 아, 더 많이 올라갔네요. 15.7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 주행 거리는 마찬가지로 4992km가 되겠습니다. 아, 연비 갑자기 많이 좋았습니다. 1 6 2 k m 까지 올라갔습니다. 현재 크루즈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보시는 것처럼 일반 모드로 주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비는 1 6 5 k m 를 리터당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 지행거리는 4 9 9 4 k m 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올림픽대로는 일반 모드로 해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기능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보여주고 있는 연비는 1 6 8 k m l 당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 주행 거리는 4,994km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연비 16.8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조금 떨어졌습니다. 1 6 2 k m l 리터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총 테스트 구간은 5킬로 정도 됩니다. 4989km에서 출발하여 4994km에 도착하였습니다. 연비는 13.8에서 도착 지점에 보인 연비는 16.8 정도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영상은 이 차량이 5000km를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주행거리가 4999킬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킬로가 남았습니다 거의 도착지점에 다달하였습니다 드디어 5000킬로가 되었습니다 더올류 투싼 1.6 커버가솔린 4wd 도심에서 올림픽대로를 통과하는 구간에서의 연비 테스트를 일반 모드로 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